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하나의 직업이 되었고 유튜브에 대한 정보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쉬어가는 의미도 있고 제 커뮤니티 투표에서 득표율이 두 번째로 많았던 유튜브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유튜브 쇼츠펀드 시스템입니다. 이 쇼츠펀드는 쉽게 말하면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펀드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짧은 동영상, 즉 쇼츠의 자격 조건은 9대 16의 세로 비율, 최대 60초까지 길이의 영상을 올리는 것인데요. 어? 짧은 동영상 만드는 거 업로드 했는데 컨텐츠 우려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쇼츠펀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래 짧은 동영상 쇼츠를 가지고는 수익창출을 할수 없었고 유튜브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 후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도 짧은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쇼츠펀드 시스템입니다. 이 쇼츠펀드란 1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쇼츠 월간 조회수와 참여도 쇼츠 영상이 거둔 실적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수천명의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된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매월 100달러에서 1만 10, 달러 사이에 쇼츠 보너스를 펀드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쇼츠가 처음 게시된 달은 물론 조회수가 발생하는 모든 달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격 조건이 매달 충족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못 받아도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단, 이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근 180일 이내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쇼츠 동영상을 하나 이상 업로드한 적이 있어야 하고 커뮤니티 가이드 저작권 규정,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워터마크나 로고가 포함된 동영상 또는 직접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 지역 중 거주해야 된다고 하네요. 브라질, 일본, 러시아, 영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미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없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180일 이내에 조건을 달성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쇼츠 영상을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쇼츠 영상은 어떻게 올리느냐 전과 다르게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쉬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PC에서 섹션 추가를 하시고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접속을 해 주신 다음에 쇼츠를 누르게 되면 상대방이 올렸던 다양한 쇼츠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 그 옆에 십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쇼츠 영상 만들기를 클릭 후 촬영을 하고 영상을 꾸미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쇼츠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수익 창출 조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과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편집이 부담스럽거나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 몰라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쇼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쇼츠 펀드를 잘 활용해서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